예, 안녕하십니까. ptc 크레오 파라메트리 6.0 2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니까 당연히 1부 강의 내용하고 연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부를 먼저 학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2부 내용을 들으시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자, 1부에서는 주로 Creo 어, 환경설정과 관련된 내용 설명드렸고요. 컴 e p 거점 프로파일의 활용법, 작업 디렉토리 설정법, 각종 옵션들의 어, 설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스케치와 세이프, 밀어내기, 회전, 블렌드, 스윕 관련 명령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크레오 파라메터리 같은 경우에는 밀어내기 그렇죠? 명령만 하시더라도 어떻습니까? 하나의 명령을 가지고 솔리드를 만들 수도 있고 공면을 만들 수도 있고 또는 두께를 가지는 철판 형태의 강화, 강화 그 솔리드를 만들 수도 있죠. 자, 이런 것처럼 다양한 옵션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먼저 학습하시고 그 다음에 2부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2부 내용도 똑같이 제가 ptc 여러분 디 딥에 대한에 보시면 ptc 크레오 파라미터 6전공안에 관련 파워포인트랑 실습자료를 넣어놓겠습니다. 이걸 참고하셔가지고 동관을 들으시면서 또 파워포인트는 출력하셔가지고 메모하시면서 공부하신다 그러면 학습효과가 훨씬 더 배가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2부에서는 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새로 만들기 1, 2부은 주로 부품, 단품 설계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어셈블리와 드로잉은 따로 DVD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순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텀 텀이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부품으로 들어옵죠 1부에서는 스케치 환경에 들어가서 각종 스케치 명령들을 다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스케치 한걸 가지고 형태, 세이프죠 안에 있는 밀어내기, 회전, 스윗, 블렌드 명령들을 다 배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명령들이죠. 가장 많이 사용되고요. 이런 기본 원시적인 형태가 있어야지 뭐가 되는 겁니까? 엔지니어링 쪽에서 구멍을 뚫는다든지, 구배, 라운드, 셀 이런 작업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에디팅, 편집에서 패턴, 트림, 확장, 뭐 병합 이런 명령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3D 작업을 하실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공부하셔야 되고 어떻게 보면 아주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야 될게 뭐냐면 사실은 이런 명령들도 중요하지만 이 기준입니다 데이터예요. 데이터 만에 들어있는 포인트, 축, 좌표계, 평면, 각종 커브를 생성하는 다양한 명령들. 자 이런 걸 모르면 나중에 어, 단순한 뭐 제품 같은 경우에는 쉬운데 좀 복잡한 공면에 들어있는 그런 것들을 설계하실 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탐이 가장 여러분이 먼저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부 강의에서는 데이탐부터 설명을 드리죠. 자, 모던 3D 프레임을 강의할 때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출발점은 포인트다. 포인트가 연장이 되면 라인이 되는 거고 라인도 무한히 가면 휜다. 커버로 발전하는 거고 라인이 흔적 헌적을 자취를 당기면서 흘러가면 평면이 되는 거고 커버가 특정한 방향으로 밀어내게 되면 곡면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뭐 평면도 휘면 곡면이 되겠죠?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해서 3D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 작업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일광을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어, 이 크레오 파라미트릭에서 이 포인트를 만드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여러가지 방법으로 해서 포인트를 만들 어 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옵셋 방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이미 참조점에서부터 옵셋 방식으로 만드실 수도 있고 또는 프로젝트 개념으로 해서 만드실 때고 커버상에 만드셔도 되고 공면상에 만들 수도 있고 평면하고 공면의 곡선이 교차되는 지점에 만들 수도 있고 원의 중심 타원의 중심 또는 구의 중심 그렇죠. 또는 정점과 좌표계를 활용해서 포인트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구형이냐, 카르데시안형이냐, 뭐 여러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곡선하고 곡면하고 교차되는 지점에 만들 수도 있고요. 이런 연속적인 투영된 커브상에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를 한 번에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는데, 이거는 포인트 작업은 안 되고, 포인트를 하나 만든 다음에 패턴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 포인트를 직선에 투영은 가능한데 곡선에 투영은 안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어, 편법으로라도 할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면상에 수직으로 투영되는 바, 방법도 한번 보죠. 이건 사실은 포인트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회적인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포인트에서 설명할 내용이 많으니까요.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예제부터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이걸 출력하셔가지고 동강을 보면서 메모하시면서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하이프링크가 다 걸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냥 열어보죠 일단 창을 닫고요 열기 작업 디렉토리를 설정하셨다 그러면 여기에 실습자리가 보일거고 그 안에 이런식으로 들어 있을겁니다 아 지금은 달랑 두개만 들어있네요 2부강의 끝날쯤 되면 수십개가 들어있겠죠 자 포인트 열기 하죠 이런식으로 미리 커브하고 공면하고 솔리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요줄 있죠. 수평줄을 쭉 들어가셔 가지고 프론트 밑에 갖다 놓겠습니다. 요 상태에서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포인트. 지금 파워포인트의 첫 번째 참조면에서 옵셋 참조 방식으로 해서 포인트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요. 저는 이 평면에다 그리고 싶습니다. 포인트를 찍고 싶어요. 그런 다음에 평면을 한번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그란 점이 하나 있고 빨간 꺽쇠 같은 게두개 있죠 이 점을 드래그해서 이 위치에 저는 포인트를 그리고 싶습니다 평면을 찍었으니까 당연히 이 점은 평면상에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됩니다 왜죠 위치가 결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점을 꺼셔가지고 이 평면에 갖다 놓으시고요 이 점을 꺼셔가지고 이 평면에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럼 치수가 보이죠 그래서 이 치수를 줘가지고 정확한 위치를 잡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물론 이렇게 돼도 이걸 드래그해서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됐으면 한번 확정을 하시면 여기서 하셔도 됩니다 했다 그러면 움직일 필요는 없겠죠 지금은 이제 평면 상에 있는 겁니다 왜? ON O N ON 평면 상에 기존 면 상에 공면 상에 만들어진 거죠 이 상태에서 위아래로 움직이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o f 개념을 쓰시면 되고 여기다가 50 주면 위로 가겠죠 물론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50을 주면 당연히 밑으로 오겠죠. 그래서 그렇죠? 아니면 이 포인트만 쭉 드래그 하셔가지고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적당히 옮겨놓고 치수 값을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두 개의 평면에서 그리고 이 면에서 위로 옵셋된 포인트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죠? 자 그러면 이런 방식은 꼭 여기서만 쓸까요? 아니겠죠? 쭉 내려볼까요? 자, 요런 점에다가 한 포인트, 이평면상에 포인트를 만들고 싶습니다. 찍고요. 일단 면상에 한 찍죠. 그 다음에 얘를 끌어다가 모서리 갖다 놔도 되고 평면에 갖다 놔도 됩니다. 옆면. 자, 그런 다음에 치수 주면 되죠. 200, 아이고, 죄송합니다. 200, 200, 이렇게 주면 되는 겁니다.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그냥 끌어셔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셔도 되겠죠. 아이고, 괜히 움직였나요? 다시 200. 200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on이 아니라 offset 개념으로 해야겠죠? 그 다음에 위로 뭐30 이렇게 주면 되는 겁니다. 됐죠? 아니면 요 점을 위로 쭉 드래그 할까요?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고객 포인트라 보시면 됩니다. 참조 면에서부터 offset 개념으로 해서 포인트를 만드는 방식이고요 자, 두 번째 한번 보죠. 참조 점에서부터 offset 방식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요 위로 좀 올리죠? 프론트까지 제가 만약에 이 평면상에 저이 방향으로 봐가지고 이미 위치에다가 포인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드래그해서 갖다 놓고 드래그해서 갖다 놓고 확인 했죠. 그럼 이 포인트에서부터 요만큼 100만큼 떨어진 위치에 또 포인트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포인트를 찍었습니다 그 다음 평면을 찍을까요? 그럼 어떻습니까? 한번 클릭할 때마다 어떻게 되죠? 이렇게 돼버리죠 포인트 상에 있던 포인트 상에 포인트 하나 생성됐고 평면상에 또 포인트 하나 생성되고 이런 꼴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안되겠죠. 자, 그래서 두 개의 요소, 이 포인트와 평면을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해야 되니까요. 첫 번째는 뭐 어느 걸 먼저 찍던 상관이 없습니다. 포인트 찍었어요. 그 다음에 반드시 컨트롤 키를 누르세요. 그럼 여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세 점이 생성되는 게 아니라 기존 포인트 3에 지금부터 지정할 요소가 추가된다는 뜻입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평면을 찍으시죠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쭉 드래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개념이죠 평면을 찍는다는 얘기는 이 평면의 수직 방향이 벡터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평면의 수직 방향이 벡터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방향으로 해서 가상의 선, 벡터 선 따라서 거리가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포인트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상당히 재밌죠 없앨 개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확인 그럼 이런 식으로 포인트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얘기였고요 요거 자그 다음에 참조점에서 프로젝트 방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한번 보죠 자 지금은 이 점이 어떻습니까 이 점이 이 평면상에 있는 건 아니죠 위에서 이렇게 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이 점을 이 점에서 이 평면으로 투영된 가상의 점을 저는 만들고 싶습니다 자, 점을 하고요 이점 찍고 그 다음에 컨트롤을 누른 채이 평면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옵셋게니메라 프로젝트 해야지만 이이 점이 이 평면으로 90, 수직으로 투영된 가상의 점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아, 새로 생, 점이 생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점을 이 평면에 투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평면을 먼저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점을 찍으세요. 아이고, 아이고 점이 잘안 잡힙니다. 평면상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아이고 자 그러면 취소하고요. 안되겠습니다. 점을 먼저 찍죠. 점 찍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채 평면 찍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이렇게 하시면 이 점이 이 평면으로 수직으로 발을 내린 지점 미투영된 투영한다는 개념이 프로젝트 개념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나요? 자, 물론 문제는 뭘까요? 이게 직선으로는 투영이 됩니다. 프로젝터가 돼요. 평면으로도 프로젝트도 됩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파워포인 보시면 이런 식이죠. 이 점을 이 공면에 이렇게 투영이 되느냐, 이 점을 이런 곡선에 투영이 되느냐, 그렇게는 안 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좀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얘기고요 일단 조금 지우죠. 딜 e l 지우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다음 거 한번 보죠. 자 커브 상에 만드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죠. 여기서 여러분이 보기에 커브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도 커브입니다. 이것도 타원도 커보고, 얘도 서플라인도 커보고, 원도 커브입니다 이런 모서리 있죠? 다커브입니다 커보에요. 이런 것도 커보고. 어디에서나 다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1번을 일단 보이게 할까요? 서플라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곡선 한번 찍어보시죠. 그럼 곡선 상에 이렇게. 여기가 출발점이라는 얘기죠. 저는 다음 거점 하면 여기가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비율로 0.5주면 딱 어떻게 된 거죠? 중간점, 미들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비율로 하셔도 되고 뭐0 하면 1 하면 제일 끝점이 되겠죠. 0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출발점이 되겠죠. 그래서뭐 그렇죠? 이거야 뭐 0.5 실수, 거리 값으로 주셔야 됩니다. 전체 곡선 길이에서 얼마만큼? 300 이렇게 주면 곡선 따라서의 거리가 300이라는 얘기죠. 확인 눌러볼까요? 설마 직선 거리는 아니겠죠? 도구에서 아, 자, 분석에서 측정을 한번 해보죠. 요 포인트하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요. 몇 번째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거리가 300인가요? 아니죠. 285.504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거리사, 이, 그렇죠? 쉬울까요 예. 창 닫죠? 그럼 한번 확인해 보자 모델에서 이 선을 선택하고요. 트림하겠습니다. 가위는 이 점을 찍죠. 이렇게. 아, 살펴 반대로 해서 이쪽을 남기겠습니다. 확인.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반대로 해겠네요 이렇게, 이 부분이, 짜, 어, 확인, 누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잘려나올 부분이란 얘기죠. 자, 그래서 분석에서 다시 한번 길이를 한번 볼까요? 곡선 따라서의 길이는 얼마라는 얘기죠? 300이라는 얘기입니다. 곡선 따라서의 거리가 300이라는 얘기입니다. 0.001? 예, 그 정도는 무시하셔도 되겠죠. 자, 지우죠? 자, 다시 수정해 볼까요? 피처 편집. 실수 아시죠? 비율, 실수 요거는 음, 비율이고요. 요거는 거리값을 하는 겁니다. 또는 아니면 참조, 특정한 참조까지 가겠다는 얘기죠. 여기다가는 평면을 잡는 겁니다. 이 평면까지 가겠다는 얘기 아, 참 죄송합니다. 이 평면에서부터의 거리를 재는 겁니다. 그렇죠? 자, 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지워버리고요. 제가 말을 너무 빨리 하시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말 속도 때문에 자고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커버찍정그 다음에 이게 이제 참조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다음 거점, 거그 점. 또는 참조를, 옆, 여기는 평면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평면 찍고, 평면에서부터 거리 얼마? 이렇게 가는 거죠. 300, 그러면 300만큼 떨어진 위치가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다 한번 좀큰 값을 줘볼까요? 600 이렇게 주면한1 0 0 0주 어떻게 되있습니까 벗어나겠죠? 그럼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질까요? 1 0 0 0주다 어떻습니까? 이게 쭉 연장된 가상의 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만들어집니다. 신기하죠? 그렇죠? 자, 500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커브 끝점, 이렇게 해버리면 이 값을 만약에 비율해볼까요? 그러면 1이 여기까지 오겠죠? 만약에 뭐 1.2 이렇게 주면 넘어갈까요? 안 넘어갑니다. 그죠 아, 여기서 그냥 멈춰버려요. 확인 누르면 에러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반드시 참조로 해야지, 그렇죠? 벗어날 수 있다. 그것도 좀 기억해 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뭐200 어디 갔나요? 네, 취소. 다시 한번 보죠 이 커브 상에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참조 잡고요 여기다가 어이 평면을 잡을까요? 이 평면을 잡아도 되겠죠 이 평면 사이의 높이, 거리를 줘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100 이렇게 줘도 되있고요 아니면 한300 주면 이런 식으로 뻗, 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이 가상의 무한평면 있죠. 무한평면과 높이 값이 지면제 30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커버상에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런 원이란지 타원이란지 이런 거 그려보시면, 찍어보시면 어떻게 되니 절반만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절반만 드래그해서 봐보면 여기가 1이라는 얘기죠. 전체가 안 잡힙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클릭,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잘 보십시오 이 전체를 하나로 확인 하나로 고하 해서 음, 그리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 들어온 다음에 반드시 마우스 갖다 대시고 반, 왼쪽 버튼이 아니라 오른쪽 버튼을 한번 누르시기 바랍니다 한번 누르면 이렇게 전체가 보이죠 이 상태에서 왼쪽 버튼을 한번더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전체가 하나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얘가 절반이죠 더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하나로 해서 이렇게 보고 싶을 때는 얘도 마찬가지죠 음, 찍어볼까요 이렇게만 찍으면 요 절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체를 하고 싶다 그러면 오른치 찍고 여기서 갖다 댄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한번 누르세요 이건 이제 다중 선, 선택 그 순환 선택 방법이에요 일부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주황색 상태에서 왼쪽 버튼을 한번 꼭 누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짜 선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상에서 거리 상에서 여러분이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또 뭐가 있죠 예, 커브상에 이거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죠 이번엔곡 공면상에 한번 보죠 자 이런 공면상에도 포인트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끄고 한번 보죠 이게 켜져 있으면 어떻게 되죠 항상 회전의 중심점이 중앙이 되는 거죠 그근데 그렇죠? 여기에 꺼져 있으면 내가 찍은 지점에서부터 회전의 중심점이 잡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탑에서 한번 볼까요 이 공면을 먼저 찍겠습니다 그럼 현재는 이제 공면상의 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드래그해서 이 평면이랑 얘를 드래그해서 이 평면이랑 거리값을 줘 가지고 공면상의 포인트를 만드실 수 있는 겁니다 맞죠?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공면상에서 약간 띄고 싶다 옵셋하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업셋 방식으로 해서 30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죠? 이것도 잘 보면 어떻습니까 공면의 노말 방향으로 이렇게 튕겨 나가죠. 아이고 어디 갔나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보죠. 피처 편집. 이게 위로 똑바로 하는 게 아니라 공면의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아 이것도 잘 고려하시면 상당히 좋겠죠. 그렇죠? 예,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 에또뭐 있나요? 공면상에 만들 수도 있고요. 평면과 곡선의 교차 지점.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이 평면하고 여러 개의 선이 교차되고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점 누르고요. 이 선을 안 찍었습니다. 그다음에 컨트롤 게 누른 채이 평면을 찍죠. 그럼 여기에 이제 교점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 찍고 컨트롤 게 누른 채 평면 찍고. 두 번째 교정이 만들어졌죠? 원 찍고, 컨트롤 키 누른 채, 평면. 세 번째 교정이 만들어지고. 또, 얘 찍고, 왼쪽 버튼을 그냥 찍은 겁니다. 컨트롤 키 누른 채, 평면 찍고. 그러면, 네 번째 교정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하나의 명령어를 이용해서 지금 점을 몇개 만들었습니까? 네 개를 만들었죠? 그럼 여기에 점이 네 개가 생길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전체가 하나의 그룹으로 해서, 통째로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집니다. 맞죠 자, 그런 것들도 좀 기억하시고, 이런 식으로 평면하고, 맞죠? 음, 교차 지점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럼 이쪽으로 한번 볼까요? 얘는 어떨까요? 지금 이 곡선하고, 이 곡면하고, 이 점에서도 교차될 것 같고, 이 점에서도 교차될 것 같습니다. 교차점이 두 군데 생기죠? 자, 그럴 때 한번 해보죠. 선 찍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캔 누르고, 이 곡면을 찍겠습니다. 그러면 교차 지점이 현재는 여기가 잡힌 겁니다. 그래서 다음 교차 누르면 요쪽점요쪽점두개 동시에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확인 누르면 여기에 교차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더 작업을 하셔야겠죠. 자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점 찍고 공면을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커브 찍겠습니다. 사실은 뭐 순서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럼 점이 하나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공면 찍고 컨트롤 누르고 커브 찍겠습니다. 요게 생기겠죠. 그러니까 얘는 7번어 이쪽에 생긴고 8번어 이쪽에 생긴 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명령을 이용해서 좌우 교점을 동시에 다 구한 거죠 확인 누르면 이렇게 두개 생긴 겁니다 이두 점을 잇는 직선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 이제 커브에서 점통과 커브 요점 찍고 요점 찍고 그렇죠? 직선 형태로 가겠습니다 확인 뭐두 점이니까 어차피 곡선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또뭐 있나 요거는 이제 원의 중심 타원의 중심 구의 중심 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포인트 하고요그 다음에 제가 미리 미리 뭘 잡은 모양입니다 자, 아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뭐가 제 선택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걸 지워버리죠 딜리트 확인 누르죠 그 다음에 점하고요얘를 찍어보자 그렇죠 그 다음에 ON이 아니라 중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 이제 절반만 잡아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다원 선택하고 ON이 아니라 그 곡선 상이 아니라 다원의 중심에다가 만들겠다. 구를찍어볼까요 표면상이 아니라 부의중심에다 만들겠다. 아, 이뭐 환상적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점과 좌표계를 활용해서 포인트 생성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요거를좀 지워버리고요. 요 상태로 보겠습니다. 자 제로 제로 지점에다가 포인트 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그럼 몇찍고 정점 하나 잡으면 되겠죠, 그렇죠? 아니면 정점을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기준점, 뭐 여면을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잡고 얘 잡고요. 그 다음에 값을 얼마 주면 되죠? 0을 주면 되겠죠. 0, 빵빵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누르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어디에 생겼나요? 이 값도 빵으로 주죠. 자, 하나 만들어졌어요. 자, 그럼 보면 포인트 가 하나 있고, 이렇게 원래 좌표계가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점 누르고요. 자, 점을 찍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채 좌표계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잘 보죠 아 Y축이 잡혔네요 죄송합니다 우클릭 제거 하시고요 여기서 여기서 찍어보죠 좌표계 자체를 찍어야 됩니다 점과 좌표계 자체 그렇죠? 자 그러면 카르데시안 방식이 있죠 카르데시안 방식이랑선 결국은 X축을 얼마? 그렇죠? 이만큼 온 겁니다 X축 그 다음에 위로 가고 싶으면 Y축 얼마? 이렇게 주는 겁니다 좌표계로 해서 넘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z 축으로 얼마? z축은 앞쪽이 되겠네요. 그래서 50 이렇게 주면 되는 거죠. 55고, 50 0 50가고, 위로 50. 요런 식으로 만드시는 게 카르디, 그러니까 카티시안 예. 방식이 되겠습니다. 원통이랑선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r값을 한50 정도로 주겠습니다. 각도값은 0으로 주죠. z값도 0으로 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되는거죠. 어, 지금 여기가 이제 중심이 되는거죠. 탑에서 한번 볼까요? 여기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상 반경 50짜리 원통이 있는 겁니다. 원통 상에 있는거예요 원통 상에 그렇죠? 자, 원통 상에 있는거고 그럼 원통에서 그렇죠? 가상의 원이라고 있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쪽에 갖다 놓고 싶어요. 그럼 이 각도를 몇도 줘야 되겠습니다. 45도로 줘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네 거죠 이야기가 좀 힘듭니다. 그렇죠? XY 평면에서 봐야 됩니다. 아, 그래서 XY 평면. 요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본다 그러면 프론트 면을 봐야 되겠습니다. 탑이 아니라 프론트. 여기서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0도 치면 여기 여기 된 거죠. 그래서 요 각도 값을 주면 이렇게 회전이 되겠죠? 요에 갖다 놓으시면 180도 되는 겁니다. 180도, 이쪽에 오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뭐, 원통이 있고, 원통의 밑 모서리 있죠. 모서리 상에서 위치가 잡힌 겁니다. 그 다음에 위아래 개체 투축 방향으로 얼마 올릴래? 이게 물어보는 거죠. 뭐엇이 만큼 오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기 힘드시죠?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이해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게 nx에는 이런 기능이 있죠. 자, 구형이랑 우선 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각도 70주면 반경 70자리 구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각도 0도로 주면 딱 이쪽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9 따라서 이렇움 금지겠죠. 아까 전에는 이쪽에서 이렇게 금지긴 거고 이번에는 1방향으로 해서 이렇게금지이려면이 각도값을 주는 겁니다. 0도에서 이제 얼마, 몇도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좀 이해하기 힘들지만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원통을 잘 생각하시고 9를 잘 생각하신다 그러면 아마 충분히 이해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번에는 또 뭐가 있나요 요런게 해봤고요 요건 아까 해봤죠 곡선하고 공면의 교차점 사실 요것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연속된 곡선 선택 및 포인트 생성 요거 한번 보죠 그래서 제가 두번째 자제를 작업 디렉터리 실습자료 요거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별도의 창원으로 열죠자 일단 이 창원 닫게 닫은 다음에 열어보죠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밀어내기 한 다음에요 밀어내기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라운드 처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스케치를 안을 그렸습니다 이렇게요 평면에다가 이 평면에다가 자 그런 다음에 이 선을 가지고 투영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패턴을 수행했는데 자, 무슨 얘기인지 한포 보죠 치우자 일단 스케치까지는 그렸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투영 이선을 서피스 잡아줘야겠죠 하나 찍고 두 번째부터는 컨트롤 키 누른 채 이렇게 쭉 잡겠습니다. 그다음에 방향 따라서 하셔도 될것 같아요. 아니 여기다가 이 평면을 잡아주면 그 평면의 수직 방향으로 해서 투잉이 되겠죠. 확인 누르겠습니다. 됐죠? 스케치는 잠시 숨기죠. 그럼 이 커브 상에 이제 등 간격으로 해서 일정하게 포인트를 배치를 해보죠. 자, 점 찍고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전체를 하나로 인식되게 하고 싶으면 여기서 갖다 대고 주황색일 때 우클릭을 한번 하시면 전체가 선, 선택이 되죠? 그 다음 에 왼쪽 버튼을 한번꼭 누르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에서부터 전원 비율에서한 0.1 좋습니다. 오케이. 포인트 하나 만들어졌죠? 이 포인트를 가지고 패턴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패턴을 해야 될까요? 0.1만큼씩 계속 정분이 되게끔 할 거니까 치수 패턴을 하셔야 돼요. 여기다 대고 이 치수를 찍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정가분호 0.1 좋죠. 그럼 0.1, 0.2, 0.3 이렇게 0.1씩 증가하게 되는 얘기입니다. 자 전체 뭐 9개 정도로 주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아이 그렇죠? 아이콘이 이거, 이게 참 보기 해줬습니다자 확인 하면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했던 음, 포인트 여기서 한번 보죠. 다 내릴까요? 여기서 한번 보죠. 이커브상이 등 간격으로 해서 이렇게 포인트를 배치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이거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 찍고요. 출발점이 반대가 됐으니까 여기서부터 0.1 좋습니다. 오케이 하고요. 그 다음 에 패턴, 치수 패턴을 쓸 거고 반드시 치수를 찍어야 됩니다. 이 치수를 활용해서 방향이 결정되고 그리고 이 치수가 지금 곡선 따라서의 거리니까 곡선 따라서 포인트가 배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분값 0.1씩 하겠습니다 개수 9개 정도 주겠습니다 OK 누르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아, 요거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 카티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만은 만들고 나서 리피트 기능을 쓰면 쭈르르 한방에 쭉다만들었는데 얘는 패턴 기능을 써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죠 NX라는지 이런 데서도 이런 기능이 있죠 좀 덩치가 큰 프로그램에서나 이런 기능이 아예 합치되어 있는데 얘는 좀 우회적으로 작업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 얘기였고요. 자 그다음에 곡선상에 투영하는 거 있죠. 이거 한번 보죠? 어, 여기 지울까요? 만약에 어, 제가 곡선상에 점을 하나 만들어 보죠. 여기 장에 이메일채 여기다가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점 찍고요. 컨트롤을 누른 채 직선을 찍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옵셋이 아니라 프로젝트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투영이 되죠. 이 거리가 결국 무슨 거리라는 얘기입니까? 최단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건 됩니다. 평면에 투영도 되죠. 앞에서 해봤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직선상에다가 포인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포인트 찍고 곡선을 찍어서 곡선상에 투영하고 싶은데 컨트롤을 누르고 백날 곡선을 찍어봤자 안 찍힙니다. 안찍혀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커브랑 이 커브 이점 아웃 최단거리를 구할까? 자 어떻게 하면 우회적으로 써보겠습니다. 평면 이선 선택하고요. 컨트롤 키 누른 채 점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뭐가 되는 거죠? 이 직선에 수직인 평면이 만들어지는 거죠. 수직 확인 답 나왔죠? 이 커브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누른 채이 평면 찍으면 평면과 커브의 교점이 생기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점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최단 거리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진짜냐?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점 찍고 이점 찍어서 직선 커브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음, 아, 여기 점을 하나 어, 라인을 그려볼까요? 축을 그려보자 그러면 이점 지나고 컨트롤키 누른 채이 평면을 찍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 점을 지나면서 이, 이 선에 평행한 커브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 각도가 몇 도가 되면 되겠습니까? 90도가 되면 되죠. 분석해서, 측정해서, 각도. 선 찍고, 컨트롤 키 누른 채, 이선 찍고. 그럼 어떻습니까? 90도. 최단거리. 그렇죠? 자, 요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이 구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뭐또 다르게 한번 보죠. 이것도 한번 보죠. 어, 이미 점에서 공면에 이렇게 수직으로 투영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자, 위에서 봐가지고요. 저는 모델에서, 예, 점에서 이 평면 있죠? 이 평면 상에 점을 하나,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에 갖다 놓죠. 어차피 이게 완전 정해야 되려면, 그렇죠? 이게 걸려야 됩니다. 아, 여기 안 걸리나요? 어디다 걸려야 되나요, 이거? 여기서 버벅되면 안되는데 여기다 그러겠습니다 확인 누르겠습니다 이 점에서 이 공면으로 이렇게 탁 투영되면 좋겠죠 그래서 그렇죠? 최단거리점에 전면을 만들고 싶다 이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느냐 안된다는 얘기죠 한번 해볼까요 점 찍고요 이 포인트 찍고 컨트롤 키 누른 채 공면을 찍어 보시죠 백날 찍어도 안 찍힙니다 안 찍혀요 자 그러면 좀 다른 방법을 써야겠죠 그러면, 우리 앞에서 배웠죠? 어, 포인트 찍고, 평면을 찍어서, 어떤 개념으로? 옵셋 개념으로 해서, 약간, 이렇게 점을 하나 더 띄우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점을 연결하는 컵을 하나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확인 누르죠. 그럼이이 컵을 공면에 투영해버리면 되겠죠. 컵을 선택하고, 투영, 서피스는 얘가 되겠죠. 방향을 잡는 거죠. 근데 방향을 서피스의 수직, 공면의 수직하면 이렇게. 그리고 요 점이 어디가 되어있으면 요 점이 되는 거죠.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잠시 음, 회전 예였죠? 숨기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커브에서요. 점통과 커브. 이 점하고 이 점을 연결하는 커브를 하나 만들죠. 그런 다음에 분석에서 각도 얘와 컨트롤 키누 누른 채얘 잡아주면 90도 나오죠. 수직거리. 자, 이런 식으로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해, 어 설명드리고 했던 것은 뭐냐면 그럼 포인트를 잘 찍어야지 면을 만들 수가 있고 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뭐 이런 점이 있다 이 점을 왜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르게 생각하면 결국은 평면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거죠 얘 찍고 컨트롤 누른채 포인트 찍으면 이런식으로 그렇죠 전면 네. 수직으로 하겠습니다 슬피드 수직이면서 이런식으로 어떤 평면을 만드실 수 있다는 얘기에요 수직이면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보면 되죠 평면을 만드는데 이 커브 선택하고 컷점을 누른 채 컨트롤을 누른 채 요점을 찍으면 이렇게 전면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있어야지 그렇죠? 커브를 그리고 평면을 만들고 그 이후 여러가지 작업을 해나갈수 있기 때문에 포인트 작업은 아주 아주 중요하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이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꼭 한번 다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